지금 동료들이 많이 그 영상 촬영도 해주고 있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. 어, 김유리 선수가 굉장히 그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좀 차지하고 있는 선수라는 게좀 느껴지는데 어, 이렇게 오늘 좋은 경기를 하고 나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지금 한유미 위원이요. 어, 울고 있어요. 웬일입니까? 한유미 위원도 울고. 네, 김유리 선수도 울고. <웃음> 아니 한유미 께태선왜 우시는지요? 아 저는 이제 김유리 선수가 그 마음 고생 한걸 알아서. <웃음> 아 김유리 선수, 네 마음 고생 많이 하셨죠? <웃음> 아니요, 어떠셨나요 <웃음>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. 네. 어 유면이가 우는 거 제가 그때 하소연을 좀 했는데. 아 뭐라고 하소연 하셨나요? <웃음> 어 고참 되니까 좀더 힘들다고. 네. 센터로서 힘들다고 언니한테 얘기를 좀했는데 언니가 제가 <웃음> 마음이좀 걸렸나 봐요. 눈이이 전염되고 있습니다. 친구는 아, 선수도 네. 울고 있고요. 네, 자 어, 일단 연패를 끊었고요. 다이제승리이제위리를분전시켰습전시켰 팀의 다또팀 네, 리더로서 팀의 또 어, 선배로서 앞으로 g 스 칼텍스 이제 강소희 선수도 복귀를 한 만큼 이런 배구를 또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요. 어떻습니까? 어, 저희는 딱히 그런 건 없고요. 그냥 닥치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매 경기 그렇게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자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g 스 칼텍스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다시 한번 어, 오늘의 선수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겠고요. 앞으로 좋은 활약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